4일 쌍차 마지막 복직자가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10년 11개월 만에 출근이었다고 합니다. 쌍차가 2009년에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사한 해고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은 확인된 수만 3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상차 해고 노동자의 복직이 이루어져 왔고 이제 마지막 복직자가 출근을 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경찰 그리고 사측이 제기한 이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현재는 한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막대한 고통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대법원에 경찰이 쌍차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 경찰이 당시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강제 진압을 한 측면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쌍차 노동자들의 복직이 이루어졌고 또이 쌍차 노동자의 복직 배경에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만큼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도 좀 같은 맥락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정부 그리고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